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탈모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탈모 치료 관련주로는 이제 상당히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12개 종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탈모의 이 발생되는 원인은 dht 남성 호르몬입니다 이 남성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서 이 모발에 있는 이 모두유 세포 이 아래에 이 모낭세포를. 공격을 하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서 빠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원리는 이 DHT, 요 놈을 억제시키는 거죠. 요걸 억제시켜서 모발이 생성하게 하는 이런 원리로 제약이 이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국내 탈모 시장제 한번 규모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국내 탈모 인구 천만 시대, 그래서 다섯 명중한 명은 탈모로 고민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탈모의 평균 시작 나이는 남성이 거의 뭐 30세 여성은 33세부터 그리고 지금 점유율을 보시면 과거에 뭐 50대 이상에서 많이 생겼다면 지금 보시면 30대가 가장 높습니다 탈모 점유율은 또 20대 40대가 거의 비, 비슷한 수준까지 이제 탈모 이, 이,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연령대가 이제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를 보시면 글로벌 치료제 규모는 연평균 약 8% 성장이 예상되고 그래서 8조에서 16조가량 성장하는데 어이 연평균 8%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는 1,000억 원대에서 2,000억 원대까지 약두배 성장이 예상된다는 이런 대응 제약의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탈모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먼저 탈모 샴푸 쪽이죠. 가장 편하죠. 이게 그리고 뭐 주사제든 바르는 거든 약이든 어 이런 게 아무래도 불편하다 보니까 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개인들이 많이 사용 하는 방법이 바로 이 샴푸 입니다 그리고 이 케어 시장의 규모를 보시면 어이 전체 시장은 7천억 대 규모 고 탈모 케어 시장은 약 천억 원대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 현황을 보시면 샴푸계에서 어, 러, 려 아모레퍼시픽과 TS가 거의 뭐 1,2위를 왔다갔다 합니다 이 두개가 이 점유율 차이는 이제 근소한 차이죠 어, 그리고 지금 성장률을 보시면 76% 매출 규모가 뭐 거의 뭐 1년 만에 76% 급성장하고 있다는 어 이런 그 뉴스도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탈모 치료 제약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 FDA가 승인한 어 탈모 치료제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22년 전까지만 해도 민옥시딜, 프로페시아 이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루미언트가 새로 이제 추가가 됐죠. 그리고 민옥시딜은 화이자에서 고혈압 치료제로 이, 이 만든 제품이었지만 고혈압 약을 먹었더니 뭐 사방에서 털이 나기 시작하면서 어이 탈모 치료제로 이제 개발이 됐고 프로페시아는 머크사가 전립성 비대증 치료제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털들이 막 자라기 시작했죠. 그래서 프로페시아 이두 놈이 있고 올루미언트는 릴리에서 이제 아토피 치료제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원형 증증 탈모 치료제로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 치료제 시장에서는 이제 프로페시아 요게 이 일입니다. 그리고 여성은 이제 민옥시들이 많이 처방받고 있고 피나 이 프로페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이 쓰게 되면 이제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제 거의 민옥시들입니다. 그리고 이 탈모 치료제 개발 기업들을 한번 현황 보시면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올릭스, J.W. 중대 대웅, 종근당, 대웅자, 키타 등등 여러 회사들이 있고. 미국은 이제 일라이나 화이자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어, 탈모 관련 제약, 매출액들 한번 간단히 살펴보시면, 이 프로페시아가 이 22년도 전까지만 해도 1위였지만 이제 아보다트가 어, 치골라면서 430억 규모로 현재 1위입니다. 그리고 다모다트, 국, 현대약품이죠. 요 놈이 어, 72억 규모로, 어, 지금 뭐, 현대약품이 가장 두각을 보이고 있죠. 이 매출 순위로는. 그 외에 보시면, 이제, 모나드, JW 쪽 그리고 동구 또 JW 중예자 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매출 순위에 상위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 외에 뭐 휴원스나 한올 뭐 이런 종목은 좀뭐 25억대, 28억대 어 이런 규모에 있습니다. 그리고 탈모 관련주 현재가를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안트로젠이 줄기세포 기반 화장품 관련 이, 이, 이, 이 탈모 치료 화장품 관련해서 어, 이현상을 가면서 가장 두각을 보이는 대장주죠. 현재 시가총액은 이제 2천억 규모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SD가 8% 상승을 했고 어, 얘는 이제 시가총액 600억대 규모죠. 그리고 두개다 실적이 이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평균 PBR이 탈모 관련제는 2.77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실제 나오는 종목 보면 위더스나 JW 정도가 이제 실적이 나오죠. 그리고 PBR이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 일 배가 안 되는 수준에 있습니다. 뭐 유유 마찬가지고 이런 뭐게 이제 일 배가 안 되는 규모고. 아이 제약 관련된 주들은 어 이런 실적보다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더잘 봐야죠. 그래서 어 과거에 보면은 어이 신풍이 같이 이런 뭐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실적도 없죠. 그런데 뭐2 조가 넘는 뭐2 3조 때까지 뭐 시가총액이 올라갔다가 급격히 이제 쪼그라들었죠 보면은 뭐 2천억 3천억대 규모에서 어 이런 재료와 또그 기간이 중요하죠 이게 어 그래서 이 상승세를 이어갈 때는 이런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어 파이프라인 하고 어 그런 거를 위주로 더 봐야 됩니다 뭐 실적보다는 이 기업들의 전망 앞으로 이게 얼마 기간 정도 더갈수 있는지 그 기간을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종목이 이 제약주입니다 그리고 간단히 한번 얘네 종목들의 차트와 사업 내용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드로젠 얘는 국내 최초, 어 항상 시장에서는 가장 중 주... 상승률이 좋 좋은 게 국내 최초, 국내 유일, 세계 1위, 국내 1위 이런 거 들어가는 게 가장 상승률이 좋습니다. 뭐 스포츠의 세계에서도 어뭐 금메달이 중요하지 은메달까지는 기억을 잘 못. 하지만 3등부터는 거의 기억을 안합니다. 뭐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1위하는 기업들은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지금 과거에 2만 9천원대의 과거 3월달에 찍었던 최고가까지 약한 30% 한 번만 더 상을 치면 뭐 뚫을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바닥에서 지금 막 5개월 이상을 이제 횡보를 했었던 안트로젠입니다 어, 그리고 과거 월봉을 보시면 이제 2018년이죠 23만 원의 최고가를 찍었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어, 10분의 1 토막이 났었죠. 그래서 이때 뭐 2조 구매였다면 어, 지금 이제 2천억 대 규모까지 쪼그라들어 있는 안트로즈 SD 생명공학, 어, 얘는 이제 홍삼 사포닌 관련 어, 탈모 관련 중입니다. 미더스 제약, 인벤티지 레하고 지금 주사형 탈모제 공동 개발하고 있죠. 지금 전 고점 부근에서 조금 이제 윗꼬리가 달리면서 좀 내려왔습니다. 종근당 바이오, 이 종근당이가 올루미언트죠. 요게 이제 추가된 약 제약, 요게 공동 판매 계약을 체결한 게 종근당입니다. 동성제약. 미녹시딜 관련된 탈모 제약주입니다. 얘도 바닥권에서 쭉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바이오 메타랩스 얘는 자회사가 모발 2 0 관련 기업입니다. JW 신냐 미녹시딜 관련된 탈모주? 올릭스 현대약품 민옥시들계 탈모약 이죠 TS 트릴 리 탈모샴푸관료 유유제약 프로스테비스 얘도 이제 줄기세포 기반 탈모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얘도 뭐 바닥에서 지금 기고 있습니다.